고구마좀까스를시켰느차 <놀라> <놀라> <놀라> <놀라> <놀라> 먹을 것은 고구마 치즈돈까스예요. 제가 아직 잠이 덜 깨서 조금 비밀나멍 해도 여러분이 이해해주세요. 저는 고구마 치즈돈까스를 먹을 건데, 파트가 너무 귀찮게 하네요. <웃음> 내가 잠이 안 와서 전날 수면제를 먹고 자거든요. 근데 수면제가 아직 안 깨가지고. 음. 고구마 좀 까주는데 고구마 맛이 많이 안 나네요. 나 너무 졸려워. 자 졸려. 아! 아 뭐야 나 부딪혔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... 굴 아, 아, 아... 하필 엄마 너무 졸리라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건데 다이어 아, 알이 먹었잖아 난다이어 까지 나는 다이어 까지 혼자야 하우스 가서 혼자야. 남자 밥을 먹고, 남자 영화 보고, 남자 성장했고, 남자 또 울고 불고, 남자 볼거 없어. 하이. <웃음> 난좀좀 자고 있는 것 같지 않아? 들었다. 얘는 따서 싸. 나는 스물아홉 살. 이제 꽃. 나는 서른 살이지. 예. 너 하루 멀어서 만나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. 야나 고구마 치즈 도너스 시켜준다 왜 왜? 왜 고구마 맛이 안 나는 거야? 맛은 있는데 고구마 맛이 안나 이해가 가질 않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고구마돈가스를 시켰느냐 그제 어, 너도 생각해보니까 열받아? 나도 열받아 열받아! 뭐야! <놀람> 저면제로좀싼 그 거를 처방받았단 말이야 아 이번에 생리통이 심해서 잠을 못 자서 불면증불면등이 아니라 뭐야 수면제를 좀 먹었거든요? 생리통 때문에 잠을 못잤가 봐? 그랬는데 그 다음날까지 잠이 안 깨! 그 다음날까지 잠이 안 깬다고! 그 다음날을, 그 다음날이, 그 다음날은 잠이 깨는 날이잖아. 그 다음날까지 잠을 안 깨. 무슨 소리인지 알아? 얘들, do you know what I'm saying? do you know what I'm saying? 너는생각기본 적이 있겠니? 응.